아이고.. 날씨가.. 아.. 와... 아리야 날씨가 너무 좋지 오늘 응.. 날씨 너무 좋아 어떡해? 아 이런 날씨는 진짜 참기 힘든데 어떡하지? 막상 나오니까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진짜 집이 짱이다 네 <웃음> Oh. <웃음> <PowerPoint> 여러분 다시 고백할 게 있어 요 JB라는 말 아세요 JB 요즘 가장 유, 유튜브에서 가장 핫한 웹 예능 아마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해서 바퀴 달린 님에서 요즘 조세호 형님이랑 이제 곽튜브형님, 준빈형님이 약간 JB라인으로 엮였잖아요, JB 근데 그중에서 사실 준빈형님, 튜브형님 말씀을 들어보면 진짜 저랑 똑같아요 저랑 사상도 똑같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고 심지어 행동하는 것도 다 똑같아요, 그냥 <웃음> 인정할 건 하려고요 저도, 저도 JB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같은 400만 JB들을 위한 영상에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웃음> 브라질 슬리퍼 짜잔 이거 다들 아시죠? 맥세이프 카드 지갑 이거를 제가 며칠 전에 생일이 와가지고 생일선물을 받은 건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카드를 교통카드 따로 들고 이제 보통 쓰는 체크카드 따로 들고 다니는데 그냥 귀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또 이런 게 나왔고 친구가 선물로 줬고 해서 써보니까 되게 좋아요 여기 안에 지금 딱 카드 두개 넣어놨거든요 근데 사실 두장 넣는데도 한세장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아요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또 이게 맥세이프가 좀 멋있는 이유 뭔지 알죠 다들 이게 딱 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파란색이라고 또 오호 이거지 이거지 <웃음> 그리고 또이게지그까지 붙이면 이 모션이 붙일게요, 붙일게요. 어허! 솔직히 가격 비싸요. 이게 정품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플은 조금 좀, 좀 그런 게 정품 가격이 케이스들이, 액세서리들이 너무 비싸요. 그쵸? 그렇지만, 전잘쓸 겁니다. 왜냐?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고맙다, 친구야. <웃음> 오늘은 JB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JB. 400만 찐따들에게 바치는 영상입니다. 사실 제이라는 말이 그냥 좋게 표현한 거지. 제이리 사실 뜻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샤라리 그냥 찐따라는 표현이 나왔지. 근데 저는 인정합니다. 저저 저 찐따예요. <웃음> 사실 아침에 날씨가 진짜 좋았어요. 하늘도 진짜 맑고 선선한 가을 날씨였는데 그냥 갑자기 연락해서 만날 친구 하나 없고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나온 진단지 아니면 진짜 그냥 진단지. 그래서 JB에 대해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문상훈 형님보다 요즘 진짜 JB 딱 제대로 된 JB는 요즘 사실 곽튜브 형님이 곽준민 형님이 제일 뜨잖아요. 진짜 엄청 핫한 유튜버고 요즘. 근데 저 사실 곽튜브 채널을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사실 빠니보틀 형님보다 곽튜브 형님 영상이 조금 더 되게 뭔가 이상히알수 없는 이 정이 가더라고요. 뭔가 공통점이 많은 게 느껴졌어요 처음부터 근데 계속 보다 보니까 곽투부 형님은 이랑 저랑 둘다 외대 출신 물론 곽투부 형님 부산에 되고 저는 한국에 되지만 외대 출신에다가 외국어 전공이고 둘다 그리고 제이비입니다 제이비 JB. 저는 인정해요 인정하면 또 제이비가 아닌가 전 제가 진짜 제이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뭐 이성 문제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성 문제 관련해서 특히 곽투부 형님이나 문상우 형님 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 마인드가 저랑 진짜 일치해요 저도 그래서 나름 우리 동지들 400만 찐따들에게 영상을 한번 주고 싶었어요 저도 진짜 어렸을 때부터 진짜 완전 완전 어렸을 때부터 되게 포동포동하고 살찌고 막 되게 여드름도 엄청 많고 되게 그렇게 그렇게 좀 그랬어요 제가 봐도 그러여기다 래 보니까 약간 진짜 곽투병님이나 문상영님처럼 약간 제비 사상을 갖게 된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지금 현재 제 모습을 만족합니다. 왜냐? 전 노력했어요. 물론 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노력을 하면 보완이 돼요. 근데 아직 이 제비 마인드는 어디 가지 않아요. 외모나 <웃음> 뭐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바꾸면 돼요, 솔직히. 근데 이 마인드는 어떻게 안되더라고요 특히 이성문제에서는 된다 안된다가 진짜 확실하단 말이에요 우리 엄청 보수적이고 예? 우리 보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아닌가? 나만 그런가? 아니 저 진짜 곽투브형님 그 준빈형님이랑 진짜 마인드가 똑같아요 저는 진짜 우리 400만 찐따분들 아니 나 찐따라는 표현 안할게요 400만 제이비분들 에게 좀 메시지를 주고 싶었어요 일단 노력을 하면 어느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인드는 어떻게 안 돼요